앞머리 개떡도 썼어, 진짜 오늘은 아침에 까만데. 이땅이 빼는 거 무서워서 앞머리 지금 우들끼리 <웃음> 엉겨붙은 거 아니야? <웃음> 여러분 저 오늘 사랑니 빼러 가요. 불과 두 시간 뒤. 어 무섭다 진짜. 근데 완전 깨어날 것 같긴 해. 퍽이나. 을래제 옆에서 계속 내 사랑니 선배 아니야. 사랑니 선배가 자꾸. <웃음> 여러분 저내 미팅 가는데. 그래서, 사랑님 뽑는 거를 오늘 잡아버려가지고. 완전. 얼굴 완전 이렇게 쌍꺼풀 나 진짜 근데, 예, 그거 알아? 응. 울다가, 울면서 잠들면, 쌍꺼풀 진짜 없어지면 진짜 이상한 거? 진짜 이상하잖아. 응. 아니, 근데, 어. 이쪽을 보면 이쪽 쌍꺼풀만 없어지고, 이쪽을 뽑으면 응. 없어지더만니까 <웃음> 저주를 해라, 아주. 진짜 그렇다고. <웃음> 출발. 10분 전. 같이 가자. <웃음> 배고파 어뭐 먹을 걸 그랬나 봐 그러니까 도먹어그니까 배고파 어떡하지? 오늘 다이어트의 나이다 안녕 안녕 <웃음> 아파? 어. 근데 살이 엄청 아프지 않아? 어, 난 그때 그런 거안 대줬는데 괜찮십니까 본인? 아니요 괜찮아요 오, 씩씩한데 본인? 저 용감하죠? 네 여러분 저는 사랑니를 먹고 왔어요 어금니에 피가 나서 지금 말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았답니다. 음. 하여튼 약간 묵은 체중이 지금 해소가 된 느낌이에요. 제가 그동안 진짜 너무 신경 써가지고 생각보다 붙지도 않았네. 내일만 안 보면 될 텐데. 음. 띠딘 띠딘 띠딘 <웃음> 얼음찜질 너무 해가지고 볼다 구가 빨개졌네 제가 내일 미팅 갈때 웬만해서 좀 원상태로 가려고 얼음찜질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까지 피도 많이 났는데 지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동생이 <웃음> 지 사랑니 뽑을 때 엄청 저한테 거부를 줘가지고 완전 걱정했는데 아 지금 좀 옥신거리는 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한을 만들어 봅시다. 생각보다 너무 멀쩡한데요, 지금? 붓기도 인지다 가라앉은 것 같아요. <웃음> 자기 전에 있다가 여기만 대고 자려고요. 지금 거의 벌써 12시 음. 넘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파요. 물론 여기에 뭐 낄까봐 지금 뭐 먹지는 못했는데 음, 나쁘지 않다. <웃음> <웃음> 으, 추워. <웃음> 얼음 팀대좀해야겠다 와, 진짜 생각보다 진짜나다나분네 근데 저는 오늘 치과 가가지고 소독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어, 미팅을 갈 거예요. 오늘 진짜 바쁘게 움직여야 돼가지고 붓기가 다 빠져버리겠는데? <웃음> 빨토인데 여러분 저 얼굴이 흘러내렸어요 글쎄 이걸 또 어떻게 하지? 우행 이렇게 빠졌으면 좋겠다.